아이 예예예 말이 추우니까 따뜻한 걸로다가 안녕하십니까 승배님들 여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케빈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막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웃음> <웃음>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웃음> 연배 연대... 금지합니다 금지합니다 케빈 디... 디에이거 노래 어떻게 크냐 나 말이 안 들리냐 안녕하세요 오. 아 90에서 오랜만이에요 카이의 어, 헤 저도 헤이? 저도 노래 끄고 집중하겠습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요! 뭐 아유 뭐 노래 끌 필요 없어! 들어! MZ세대는 그래도 돼! <웃음> 어? 아니 왜 꼰대가 와있어? 근데 그, MG... 그거 알아요? MZ... 해당이... 저 m z 세대 포함은 돼요, 저도. <웃음> 음 백경음악 끄기. 선배님들 끄시니까 나도 꺼야겠다. <웃음> 혹시 키고 싶으십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오늘 그... 김정민 님도 예. 오시기로 했거든요? 아, 나 선배님들 너무 쫄아가지고 내가 앞에 어어 <웃음> 어, 소리가 잘안 들린다 케빈님 어? 제가 키울까요? 저아니요저 저도 좀 키웠어요 <웃음> 나, 그거 있죠 그 왜? 소개팅 나가가지고 무릎 쓰다듬고 있는 사람 <웃음> 저기 어. 외람된 말씀이지만 야,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웃음> 어? 그러면은 어, 이번에 한번, 한번 한번 시켜 다시 켜십살되소 b 님 지금 나이되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소고 bah, 삼십살 되고, b 원래 삼십살 되고, 살 되고, bah, 삼십살 되고, 살 되고, bah, 삼십살 그고 bah, MZ세대는 다 DM으로 하나 봐예 요즘에 DM으로 예다 D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이님 아, 네. 반가워요 저또그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넥클리던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하지만, 그 얘기도 그 반가웠어요 하지만 비밀입니다 아 나이가 비밀인 분이구나 아니요 아, 그 진짜 비밀은 어, 어. 아닌데 암묵적 어, 어, 비밀 그런 예, 게지 그래도 우리 모두 MZ세대잖아 아 그럼요 예 봉민이 <웃음> <웃음> 형도 MZ 어? 아 민기야 너 그거 알아? 내가 MJ 시작이야. I 어? 아아놀 t 지 e 놀라지 아 말고. 아, o n t let 우리 u I don't let you. I don't 가 e t you. I don't let you. I d 0 n t let you. I don't let you. I don't let you. I don't let y 평균 나이 폼 미쳤다 지금 <웃음> 와... 언니 오빠들 잘 할게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웃음소리가 껄껄껄로 들려 다들 하하 <웃음> 호호가 아니야 뭔가 껄껄껄 아... 껄껄껄로 어, <웃음> 우리는 처음처럼 보다 이제 막걸리고 어울리는 나이인가보다 진짜 구수하다 아 근데 저희 네, 이거 아이템으로 있어? 하나요 솔로로 어, 하나요 저희 전 이번에 카트 처음 이거 깔아봐가지고 저 그런거 이제... 조사해야 돼요 저희 막뉴 커팅 막 이런거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 안돼 어? 어? 어? 뉴, 뉴 커팅이 뭐죠? 뭐예요? <웃음> 아 카트 유튜브 보니까 막 그런거 하더라고요 예. 스피드전 할때막 부스터를 음, 무한으로 아, 와요 저기... 사람들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네. 지기 싫어서 공부해 오셨습니까? 그럼 추한 짓을 누가 했습니까? 야, 그래, 아, 야 우리가 아직 그 아니 거 그런, 아니, 그런 아니, 거 아세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아세요? 원래 후배가 선배님들 이렇게 상대할 때더 잘해야 네. 돼요. 그래야 맞춰서 이렇게. 아, 아, 아 맞아. 맞아. 야, 야. 알죠. 그 골프 같은 거할 때도 그 아, 아시죠 다들. 음.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선배님도 막내한테 사회생활 배우셔야겠다. 아. 슬쩍 맞춰서. <웃음> 근데 잘한다. 우리 이사님 뭐 오늘 뭐뭐 걸려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아, 뭐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저... 진짜요? 로 아, 재밌어. 밸런스를 좀다 내려서 뽑기가 나오는 날인가? 네, 설정 한번 보죠. 아, 한번 해볼 감을 좀 잡아 보고. 아, 팀을 아, 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달려 봅시다.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세빈 님 사전에고 그 연습하는 거, 아, 거 봤습니다. 네, 뭐지? 뇽이님은 뭐예요? 아, <웃음> 샘빠이 친추 보냈습니다. 소현 샘빠이 어디 가셨나요? 어, 자, 나, 나, 나, 나, 어, 어, 나, 어, 자, 운지 몰랐어요. 쿠 네요? 네, 네. 그 마리오 원트크라는 자연진 맞아요? 네, 예, 진짜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악질 투수 같지만 진짜. 아니라고. 강소현 <웃음> 누구야? 강선단이야. 아, 유철이 훨 유철이 철. 네. 저 네. 강선두가 먹어 가지고. 아, 네. 네, 네. 네. 야, 저 먹은 사람 들켰네. 전연이었. 전연이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연이요. 전연이었어. 우리 유튜브 친구들 귀마가요. 우리 <웃음> 유튜브 친구들 귀마가요. 코연아. 유튜브 친구들 여기가 은은의 세계야. 유튜브 친구들. 어? 어? 몸풀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갑시다 어 잠깐만 연습 카트 뭐야? 전, 전, 전 <웃음> 해왔습니다 <웃음> 야 이거 돈좀못샀는 들어가고 왔어? 아이 아형 면허는 싸오셨어야돼 면허 면허? 아야 잠깐만 아. 하지만 기반기가 아, 어르니 빠르신데? 그러니까, 잠깐만 이런말에 그렇지만 어? 어? 제들로게프리게임을 출신의 아, 힘을... 잠깐만 누구 역주행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누구 역주행해요 지금? 잠깐만 이거 맞아? <웃음> 아니 <나> <웃음> <웃음> 야 원래 <올려> 아이템전은 <웃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우주선은 죽내지보다더 죽었지? 우주 그만 쓰라고 야 아이템전은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 네. 선배님들 아, 미사일 날아가요 로켓 쓰는 거 그만해 아이템이 몇개매는 거야? 잠깐만 아까 역주행하던 사람이 왜 저기 지소에는 저도 이게 엄마가 현질해 준 거. 어요요안 돼. 아이고. 아이고. 유후. 뭐야? 먼저 갑니다. 어, 잘 가. 어! 뭐야 이거? 어! 아, 아, 아, 아, 아, 제발요. 제발요. 야 번개 좋네! 오케이. 아니 번개가 짱이야 어, 잠깐만 지금 뒤에서 싸우느라? <웃음> 아니 너 <또> 며칠 <몇 웃음> 아, 안 빠진 분들이 아, 많은데? 아니스 케빈 <웃음> 컷! 아, 어, 어. 선배님 컷! <웃음> 아니 캐빈님 마지막 바퀴거든요? 야. 어, 아 바로 미사일까지 컷. 컷! 어 뭐야! 실드두개 아, 뭐야! 나이스. 이거 부스터 모아봤다가 막판에 들어가야 돼아 좋아 좋아 야. 좋 와! 야해빈 맞춰 놓고 이겼다. 엄마. 무조건 1등. 무조건 아이, 1등. 대발! 안 돼! 쟤 죽어다. 3등을 해야 돼. 등 1등. 아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이사님 아이고 우리 이사 네, 언니 부여 때보다 어. 할 만한 어떤 저의 철전 계산이랄까요? 아. 아이고. 아니 미사일 <웃음> 누구야? 가족에. <아저씨. 웃음> 어? 민기야형 <웃음> 그래도 우위야, 예? 우위. 오위. 아, 형님 우위예요? 어, 우위했어. 어? 어, 연습 <웃음> 카트로? 저는 그 뒤에서 아니, 근데... 선배님들 밀어 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보려면 조금 돌아야 되니까 솔큐로 한 번만 더해 보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더해 보죠. 어우, 재밌네. 형민 님몇등 하셨죠? 이번에? <웃음> 5등. 아하. 이 한번 그래. 등에 가셔서 재미 없어질 예정 한번 하셔야지. 이번에 <웃음> <웃음> <시간에 웃음> 크래프트 게임을 주신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니다 어, 잠깐만. 이거 계산이 다들어가야거든요아 보니까 겁나 쉬 게임. 아, 그 아, 아 어, 러니까 아 <웃음> 어? 어, 그러니까. 아이템 <웃음> 뭐야, 뭐야. 아. 아. <웃음> 뭐 아유 뭐야 이? 반, 아 시범 보뭐서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뭐반반반반반반반뭐뭐 와아.. 당연히 권민기 나만 없다야. 정민 선생님 또5등하셨네요 오도발이신데요? 도발이신가 이거 또 오등만 네. 아, 5등 5등 <웃음> <5도 웃음> <발이신가? 웃음> 하네? 오도발 하지 말라고. 팀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아 좋아요. 네, 네, 네. 네. 아, 이맵 좀 어렵나? 여기 맵 어렵다고요? 우리 뭐별한 개로 해야 되나? <웃음> <웃음> 라고 이연소 꼴찌가 말했습니다. 생각하는데? <웃음> 아, 한 같아요. 아, 주기 아, 나갔어. 엄 조심해, 그냥 다수가 이거. 팀 조합이 이미 이겼다. 잠깐만 아, 이미 <웃음> 이겼다 이거.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하면돼 우리 우리가 다 앞에 있는데? 이 어, 아, 이거, 너무 이거 아, 오, 오히려 아, 좋아 아 이거 아라는데 그냥? 아, 이 어, 오히려 좋아 아 미친 아,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맵을 아, 몰라 어? 어 이거 <웃음> 뭐야? 어, 이거 <웃음> 뭐야? 뭐해 뭐해 이형 뭐해 우리 팀 먼저 가 <웃음> 아뭐이거게 <하는> <웃음> 그런 거 하지 마. <웃음> 아니 이거 전략 전략 그냥 뛰라고. <웃음> 안돼 또 아이템 뭐야 이거 누가 쓴 거야? 내민기 씨. <웃음> 아 내민기 <네빙기 웃음> 저... 여러분들 저 서포트 하세요. 오 어, 광군인입니다. 자 갑니다. 굿. 오 <웃음> 어, 어, 어, 잠깐만. 어. 가자 아 피겨. 비주비라고 며. 나이스. 어. <웃음> 어, 어, 선생님 천사 저예요. 안돼 뭐? 나 이거 지름길로 안못 갔다 지름길로 못 갔어. 내가 게 내가 게 지름길 지름길 아이씨. 지름길. 잠깐만 아이 시발 들렸거든 지금. 예예예. 아, 예. 예, 예. 아, 이게 예. <목소리> 그러니까 시발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와이 아... <웃음> 아, 아, 이게 뭐야? 아 이제 맞아버리 네. 지금 이 중요해. 지금에... 아니 우리 이거 뭐였어 이거? 물... 아니 물풍선 누구야? 물풍선 아니야? <웃음> <목소리나>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팀. 안정적이고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안정적이고. 아, 할 만한데? 안정적이고. <웃음> 우주선 사이드 우주선. 아, 아 아니. 보리털 아니, 아니야? 너무 아니, 안정적. 지키겠어요. 악 소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너무 너무 안정적이고. 아! 아, 스포터 탱크를 낚았어. 잠깐만. 아, 이거 뭔데? 내가 낚았어. 뭐야? 초아 되겠네. 네. 아, 씨, 너무 안정적이야 아, 우리 팀 이거. 블루 팀좀 나이스. 아, 장현재가 나현재는 왜 이브로 들 거야? 진짜 못 한다. <웃음> 오늘 챔품은들이긴팀그 아웃백 스테이크 상품권 10만 원짜리 뿌려요 어? 너희 팀더 정력이. 이번임은이게임이게임이었지은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 우리 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이, 이, 이 정도 간격이면 괜찮아 물풍선 한방이면 역전이야 어, 길바해길바해야 <웃음> 그렇지 서버트 좋다 서포트 좋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uh, <웃음> 아 잠깐만 잠시만새벽님 선생님 하 7등 8등 우리 부즈님들 그. 력될 발급이지만 어, 어, 바로 뒤에 아, 있어요 바로 뒤에 이 아래가 없을 뻔했어요 새벽히님 새벽히님 진짜로 아 아니 <목소리도> 아, 아니 왜 이거? 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여. 뭐야, 아, 는 거야? 지 아, <목소리도> 뭐야 이거? 아닌 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안어면안 돼!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게 어? 이게? 팀이고! 역시 이사님과 오른팔이었다 이거 어, 정민혁사 배 일단 아니, 빨간팀 채널 뭐지? 3으로 오세요 아하이하하하시네 네. 아, 아, 아, 아, 선배님!! 팀 채널 3으로 모여 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어?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아, 죄송합니다 회사일이 죄송하면 되나? <웃음> 선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저기 인첸트에 있기 싫어? <웃음> <웃음> 선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뻔! <웃음> 죄송합니다. 라고 할 뻔! <웃음> 이게 말로만 듣던 태움인가? 야, 재밌게 합시다! 우와. 재밌게 합시다! 도티야 듣고 있니? 도티야! <웃음> 도티야 듣고 있니? 그 팀을 공단, 미리 나눠서 공단. 이제 좀 예. 몸질 풀리셨으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진짠가? 이제 누가 진가 진짜로? 리얼? 네, 뭐. 7개 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뭐 7판 4선승 해도 될것 같고 팀을 야. 어떻게 나눌까요? 이사님이 짜주세요! 그 스트리머분들 파티랑 저희 파티랑 나누면 되는데 스트리머분들 함께 하고 싫으신 분들 <웃음> 그 투표로 저한테 <웃음> 한 명씩 카톡으로다가 <웃음> 한 명씩 뭐던뭐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아, 돼요 뭐한 예를 대로? 들면은 한명 보내고 싶다 나 얘랑은 하고 싶지 않다 뭐.. 요대로? <웃음> 아 요대로? 요대로? 아, 요거는 그러면은 던님을 저희 편으로 하고 디스코드도 살짝 나눌까요? 아 좋아요 아, 네, 진짜로?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들 규칙을 전해요 오케네 okay. 그 okay, 천사를 팀장. 써달라고 하면 그때 써주기 아껴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또 전략이 또 필요하거든요 제가 소시 쪽에 그 카트라이더 <웃음> 무지개 색깔이 여러가지가 아, 있었어요 무지개 장갑! 있었어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무지개 장갑! <웃음> 그럼요 무지개 장갑 나 근데 이런 말은 아, 그렇지만 네. 무지개 장갑이 높은 거예요? 티어가 있는 건가? 아니 근데, 근데 그걸 약간 레벨 잘해. 경험치 예. 경험치가 아, 경험치? 네 예, 예. <웃음> <경험치의 웃음> 경험치 개념이었어 <경험치의 웃음> 스타로 치면 한 아, 레더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나? 아, 아 레더 레더 <웃음> <웃음> 맞네 아, 맞춤 설명 <웃음> 다이아 정도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잘하네 오케이, 아, 오더 잘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하나 둘셋눌러 둘. 어, 오케이 이거 어, 약간 아이템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밀어주기 방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꿀팁이 있으면은 저기 네. 여기 건너갈 때 있죠 점프대 요때 공격하면 아주 좋아요. 아! 어! 아, 선생님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웃음> 제가 아니, 지금 내버지. 네 어, 네 형님 지금 밀어줬고 지금 뒤에서 맞춰주고. 음. 네, 아, 이거는 이 이거는 해변 팀 밀어주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변팀, 어, 빨리 가는 중 빨리 가는 중. 밀어주기. 우리가 뒤에 놈 나이스. 우리 빨라. 나이스. 이러면 아이템을 안 써야 되나? 물? 괜찮아, 도와, 괜찮아, 밀려도돼밀려도돼괜찮은 밀려도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뒤에서 일부러 꼴지하는 중. 오케이 좋아. 어, 나이스 e t o n s a 천사 있어요 o n s a i 어 i r o 맞 a y let's go. t o n s 아 i sir. t o n s 아 i sir. Tonsai, sir. t o 어 물풍선 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달리는 달리는 야야야야야 괜찮아 괜찮아 아 견제를 그 어. 쉴드가 무적이자 이거 아야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어, 뭐, 괜찮아 기... 번개 나왔어 괜찮아 번개 나왔어 저희 유튜브 친구들 기마가 품질이 많이 많아서 그래 누가 <웃음> 아 그냥 해.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돼 아, 자, 자, 자. 집중 아! 아, 미끄러졌어 나,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태조 아 괜찮아 우주선 우주선 우주선 두개 우주선, 우주선. 두개 안돼 괜찮아 여전히 괜찮아 여전히 괜찮아 삼성 오래기면 우리가 어 2위 우주선 아, 하나 여자마, 이거 뭔데 안돼 여기까지 몰라 끝까지 몰라 몰라 아 어, 간다 간다 간다 호연? 간다 간다 나이 나이스! 좋았다리 <웃음> 꿀뚝은 아니다! 하하하 좋아 딸이 얘들 예, 그 어르신분들은 아, 네. 네, 네, 네. 천천히 오세요 앞 아. 우리 막내들이 막을게요 <웃음> <해요. 웃음> 사막? 어 모두 처음 먹는 맵이라다 네 어, 좋 어, 오개 밖에 없어 와씨 괜찮아 괜찮아 천말을 먹는 거 의미 없어 제가 수, 맡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 좋아. 아이고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 <웃음> <웃음> 아이고, 갑니다. <이런. 웃음> 갑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음> 괜찮아. 케이 이번에 혼자 버텨내. 혼자 버텨내. <웃음> 나이즈 실드. 천사. 케빈 선생님 방금 천사 제 거예요. 아. 이것도 제 겁니다. <웃음> 나이스거 <웃음> 좋아. 어, 나이스! 실드! 나이스! 오, 나이스! 아 <목소리> 어, 좋아! 3등! 아이고, 막혔다! 어, 이거, 이거, 오르막길이라고? 괜찮아, 갔다. 괜찮아! 괜찮괜찮대0 2대0! 아, 3, 3, 4, 등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이템은 1등이 끝! 아니야, 아이템은, 아이템은 1등이 끝! 아니, 뭐해? 어딨어, 소현아? 아, 깨비. 아, 깨비. 이러면, 이래도 이긴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템은 1등이 끝이에요, 1등. 별세 개로 <웃음> 바뀌었는데? 아오별세개짜리 <웃음> 네. 오. 여기 좀 어렵긴 함. 그 옆에 막 용암으로 네. 굴러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 가지고. 아, 여기는 음... 이제 저한 살이라도 좀더 어린 우리가 할게요. 규칙 <웃음> 뭐야?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저9 0 0살라서 나... 이런 말은 제가 아니 형님 부탁드려요. 맞다. 900살이지. 뿐이 잘해 줘요. 가자. 9 예, 0팅 이런 건 막내가 1등 하는 거야. 예. 네. 막내 선배이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웃음> 저분 무슨 직장인이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저은 업무량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어, 거 아닌가? 아, 일을 안 하는 사람 아닌가요? 하하하하하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할 뻔? 경제 어. 아이고! 뒤에서 잘 붙잡아줘 뒤에서 붙잡아줘야돼 준구구 뭐야 길막! 으악! 안돼! 안돼! 안돼! 우와 근데 야 일부러 길막한 전략 대박이다 이거 아니 우와 아니 야나 길막 안당했으면 진짜 길막 안당했으면 자석으로 이겼다니까 이거 어? <웃음> 와 전략 봐 어. 미쳤어 여기, 잠시 아래쪽 내려와서 교섭 좀 하고 올게요 <웃음> <웃음>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잘하네요. 평균적으로. 네, hey, 평균적으로는 그게. 진짜 이거 지는 조합이 아닌데. 어 내버러지랑 네. 더는 내버러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진짜 농담하는 얘네들은 쓰레기 같은 실력이에요, 진짜로. 아 근데 전... 맞아. 맞자 판단 와 대박인데. 깜짝 놀랐네. 이 등은 어떻게 김밥 천국이라도 안 되나 그한 번이기 정도는. 되겠다. 되겠다. 잘했네. 혹시 스벅으로 해가지고. 좋다 좋다 좋다. 부자 우리 아까 그거 할까 그거 어떤 거우요 그, 1등 했던 맵 그거 우리 1등 했던 <웃음> 게뭘또 어? 그걸로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지 1등 했던 게그 저기 뭐지 그 케빈 님 이론 바삭 하시던 금액 그고 어? 빌리즈 시계 탑 얼음 있지 않았나 얼음 아좀 아이스 투명 동굴 어, 아 동굴, 아이스 동굴, 하프 여기. 파이프 이런거 파이프 나쁘지 않은 이거로 가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리 그 전략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웃음> 진짜 이기기만을 위한 <웃음> 전략은 <웃음> 재미 다 갖다 버려. 이제 노잼이야 이제 노잼이고. <웃음> 재미 없어요, 케빈님?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재미. 아 선배님 재밌 재밌습니다. 선배님 뭐가 아, 그럼... 재밌는지 한번. 아 예. 물어봐. <웃음> 아 달리는 것 자체가 재밀어 느낄 <웃음> 수 있게 <웃음> 우리 <정답>. 제 볼에 <웃음> 스치는 바람이 <웃음> 재밌습니다. <웃음> 네. 우리 막내 신랑 한 번, 한번 보여줘, 이번에. 아, 예, 예, 예, 그럼요. 저 중국어 저 사람 내가 진짜. 수호천사 이거 쉴드필 한얘기예요 나이스! 와! 야, 방금 이거 뭐야? 나 여기서? <웃음> 너무 나이스였고. 아! 자. 아, 반응 못했고, 물풍선. 와, 아, 망했다! 저는 견제로 갈게요, 저는. 지금 실력 게임 나오네. 저 견제로 갈게요. 아, 나 수호천사 있어. 오케이. 나도 가서 이거 중국을 막아야돼 아아악 중국우 잡아! 그렇지 붙잡고 중국우 잡아 중국우 응 붙잡고 붙잡고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다 컵. 뒤에 있어 다 뒤에 우리 나이스. 다 뒤에 있어 오케이 공격 버튼 누르면 상, 상대템만 쏘는거죠? 에에 중국우 꺼져. 아, 미안니다 중국은. 중국 날렸어 물 비살로. 아이고 <웃음>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여전히 할만해 여전히 할만해. 어? 뭐야 내야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봐. 지름길이야 지름길이야. 잠깐만. 괜찮아. 도고나선 있어 나 우주선. <웃음> <웃음> 와 클났다 이거 잠깐만. 네 명기 한번 갈기고 이거 되나? 기고물아물 <웃음> <웃음> 맞았다 아, <웃음> 안 <웃음> 안 돼. 돼. 돼. 아, 무슨 일이야! 진짜, 아 아, 진짜 이걸 못 이기는, 큰일 났네. 네 아, 무슨 아니, 일이야, 우리? 첫 판이 기고 계속 형님. 지잖아, 예. 어... 면에 죄송한데, 맨 아래 계시네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아, 슬림들. 아, 아니, 들 아, 들 어, 어, <웃음> 어, <오케이. 웃음> 아, 아 <큰일> <웃음> 저.. 저.. 저.. 저.. 저잘 하겠습니다! 어.. 그, 그, 그. 한 번만.. 있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웃음> 어. 저 선생님 그 편하게 그냥 소연아 라고 불러도 돼요 아.. <웃음> 소연아? <웃음> 음. 천사 좀 써! 아, 소연아? 물 품성했다고 쓰지마!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히딩크식 예, 예, 예. 운영 좋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저도 그렇게 할까요? 아.. <웃음> 예! 라고. 그럼.. 그럼 아니에요! 그럼! 그럼.. 아니에요. 그, 그럼 아유, 우리.. 캐비나라고 네보지를 <웃음> 위한.. 아이고, 아, 아이고, 아뭐고아 돼. 고아돼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어고 아이고, 아이고, 아막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봐와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뭐고게임하고아아 저기 정민생님어어 <웃음> 어, 왜? 그럼 우리 좀 추하게 스타로 남은 파는 따로로 할까요? 정민준님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웃음> 아니면 아이템전을 깜부로 하죠? 이거 듀오도 되잖아요. 아 맞다. 미 아, 인듀 아, 아, 아 아이템전 재밌음. 깜로 해, 깜부로. 아 음, 어, 맞아. 그러면 인듀 아이템전 재밌음. 깜부 1, 1인 팀한테 드리는 걸로 할까요? 1인 팀. 오 아이템 나, 나좀 깜고? 나.. 내.. 네, 나... 중구.. 중구님이랑 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벌써 오 아니 살포시 프로포즈 <snowcado> <웃음> 하시는 거 뭐죠 이거? 살포시 프로포즈 나도 아웃백 먹고 싶다 <웃음> <웃음> 아 이제 또 든든하게 먹여 드리겠습니다 <웃음> 와 오! <웃음> 오! 어, 어, 저 모르고 킹매칭 게임 진입했어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진짜. 아, 어 아, 아, 진짜 아, 또. 나이 제일 많다고 막나가네 진짜. 와 너무 많네 또. 어 아,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히는데? 1급명을 왕따시키면서 혼자 게임을 하는 거지? 인터페이스가 아, 너무 아, 모바일이긴 해. 아, 여러분. 음. 아, 대박이야. 아니 이게 무슨... 정민이 어, 형이 한분 정, 정민이 형이랑 어, 아, 케빈님이랑 어, 형이 어. 정해서 데려가시죠 어, 나, 나 현재랑 할게 아니, 저... 그러면 나 부담되지만 어떻게 뭐 <웃음> 소연, 승배림을 저... 데려오면 안 되겠지? 준구님이랑 <웃음> 아, 하고 싶은 <웃음> 우리 소연님을 준구님과 어, 함께 <웃음> 하게 할 수는 없다는 <웃음> <웃음> 그런 느낌으로 저 살짝 감정 상할 뻔! <웃음> <이러면>. <웃음> 아, <하하. 웃음> 굿굿. 이 자, 이 자, 오 자, 오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라 자, 자, 자, 자, 자, 자, 라 자, 자, 자, 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우 자, 우주선 두개는 해봐지 요리리버진 안아 갑니다 리버진 안돼 안돼 교훈님 지금 리버진 들어갑니다 와아아는 거야? 훈님 모셨습니다 리버진 들어갑니다 고현재 깔끔하게 골떡했어널 믿고 일부러 아 그렇죠 이거 어차피 아이템으로 1등만 하면 되거든요 3승 어. 먼저 하는 팀이 가져가는 걸로 할까요? 아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3승. 아, 3승. 좋습니다. 아 3승 3승 이거 좋다 3승. 지금부터, 3승. 지금부터? 지금부터 3승 지금부터요? 작승부터리승야 우리 1등 어. 어디였어? 아못풀기잘 푸셨죠? 아예 아주 잘 풀었습니다 춘씨 채널 2로 들어와 이제 하자 아 진짜? 진짜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다들 재밌게 즐기자고 하는거지 누가 이기고싶.. 에이. 에이 그럼 재밌게 즐기자고 그럼 재지 너무 진심이었고 어이, 방금 아... 아, 아니 아니요 아유 아니요 방금 <웃음> 무지개 <웃음> 강소년 <강소리는> 올 뻔했는데 <웃음> 지금 방금 방금 진짜 너무 진심 느껴졌는데 아니 아니 나재밌으요나 저도 좋아 <웃음> 아, 아이야 <웃음> <웃음> 아, 개 웃기네.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웃다가 부스터 못 눌렀어. 아 <웃음> <웃음> 이것이 나의 전략! 가자, 가자. 어, 이미 뭐야?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에이... 나 아이템 견지할게! 오케이. 일단... 또 나야, 으아! 아아! 물팔이랑 미사일같이 맞아버림. 아니 또 발견해! 아, 으아아! 물팔이! 어, 소연님 달리세요! 어 이거 서포팅 템이 안나와 미치겠네 그냥 템을 못먹는데? <웃음> 아니 코 l b 어 아! h i c k e n t 아! m m 구 m 도 m I'm t a k i n 그거. 아 u Are you cool?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도 m n 아 t 너무 벌어졌다 또. 오, 잘다다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잘하고 하어잘어고고하고하고잘이어어어어하지 오케이 아, 아, 이대로 있어 어, 전부 어다 천사 있어 어, 오케이 장현재 장현재 어, 어, 어. 1등만 잡아줘요 어 우주선 어? 나이스 어, 안, 아니, 우주선 내, 못 내. 대... 아 우주선 못돼 아 제발 어. 안돼 어, 어. 그라지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야. 야 이거 어떻게 반응했어 또 실드로 야. 야. 아. 야. 아니 소연이 어, 천사 써주신거예요 이거? 내가 천사 써줬어 천사 미쳤 아니, 미천사 아니 미천사 진짜 나레클린 나. 나 먼저 보내려고 물풍선에 천사 내가 썼거든 아니, 아, 아, 아 전략 지렸는데 근데... 방금 어 방금 팀플레이도 좋았는데 나는 춘구의 천사 <웃음> 아이 중근의 천사는 야. 뭐야? 어. <웃음> 근데 우리 중근이 너무 버스를 태워주신다. <웃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경매를 잘하든가. <웃음> 버스를 너무 태워주신다. <데려준다. 웃음> 아, 아니 뭐인 체인트는 뭐, 뭐 위아래가 없나? <웃음> 이사님 여기 계신데. 필요 <웃음> 없지 그냥 사연승을해버리 기세네. 제천은 없어요. 뭐.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이런 게 그냥 말면번 생각인가 그냥 연습을 해보고 이러는 거. 이거 들어가는 거 많아 맞죠? 예, 되는 것. 오케이, 되는 거. 됐어, 됐어. 오, 그치. 네, 네, 네. 아웃백에는 네. 위아래가 없어. 확실. <웃음> 네, <웃음> 이제 형도 잘할게. 화이팅. 아, 화이팅. 제 자, 서포팅 잘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다 뭉쳐는 있나요? 오케이. 몰풍 사는데 시원하게 날려주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전서 너무 많네. 준주 두 개, 준주 두 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서포팅이다. 아니 우주선 뭐, 왜 이리와? 성능 쓰러기 하나 보냈어? 저, 저 소현님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웃음> 어디 계세요 지금? 왜 <웃음> <웃음> 게임에 안보여? 초기 1 중구씨 그렇게 자꾸 매력 없이하면 안돼 <웃음> <웃음> 그래 떨어져 <웃음> 그런건 뒤에서 말해야지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서 미사일 에바야! 미사일 오바야! <웃음> 형님 저희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지! 잠깐만! 내가 뒤에서 사람들 견제하고 있어! 와 빨리 <웃음> 해야 돼! 지금 게임이 견제! 후니! 후니! 후니! 빨리 가세요 가자! 아아 제발! 끌어져! 아어 <웃음> 어, 어, 어, <웃음> 뭐 주.. 뭐.. 있으면 좋기는 해! 하지만! <웃음> 아, 나는 내 손으로! 실력으로! <웃음> 못 드시겠는데? <웃음> 스탑대스! 현재 제발 어, 제발 한 제발! 제발! 아이고, 아이고. 와아 와. 와. 와. 아, 형님 안네 아, 아쉽다 야, 우리 두만 나왔 아 마지막에 아이템을 못 먹었어요 <웃음> <웃음> 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빼고 다1등한 번씩 한 거야 네 어? 우리는 두 아, 번이잖아 그치 저희 잘해 저희 잘해 <웃음> 아 이번에 우리는 현재 이제 그만 네. 놀자 우리 아 그러니까요. 제발. 아홉 그래. 먹게 해주세 아, 와, 저걸 못 먹었어. 아이템 못 먹어. 오, 왜 이렇게 빨 오, 어, 이렇게 빠르냐? 어, 나잘 어, 봐. 어, 나이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어, 나, 나 어? 오, 가 있어요. 오케이. 오, 요 오케이. 오. 아 아이 좀, 아이템 좀좀 좀. 좀, 좀, <웃음> 아, 좀. <웃음> 재야 <웃음> 아, 우 아, 우이 흐이, 흐이, 이흐 아, 이 흐이, 이이어 아, 이어흔어 흔들어, 흔어 흔들어, 어아들거흔들네어 흔들어, 흔들어 아실 도있 겠지？또 나이스두발 연속 맞다, 나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두발 연속 나 쁘지 않아？아니, 아, 않아? 아 아니, 아니, 이거 못들라가는구나뒤 에서 견 제만 뒤 에서 견 제만 뒤 에서 견 제만 이 나이스, 견제만, 뒤에서 견제만. 뒤에서 견제만. 나이스. 아, 어. 오케이 뒤 에서 견 제만 <웃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어, 큰일났다. 변킴씨 는？거 기서 쉬 어？이런 <웃음> 거야당세를느이 <웃음> 거야？강세 이 거야, <깡수에는> 이길 거야. <웃음> 강서연한테 질수 없어 그자자존심이상식이자겠어강식이이이 자식이 자식이 자식이 자식이 말이야식이자이트식이 자식이 이 자식이 자식이 자이자이고아이고식이자이이고이 자식이 이 충고 안 돼. 안 돼. 친고안고 친구 안 크리스마스 보내. 크리스마스 보내. 너있네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무임미한는 맞아요, 이게? 바로 데이트제한개웃기네 진짜. <S of sport> <you> know. 우리 적 아, 정민 선생님은 그거 못 해서 꼴찌 하시나? <웃음> <웃음> 아, 방향키를 누르면 <웃음> 앞으로 가요. <웃음> 아, <웃음> 아, 괜찮아. 강소연 <웃음> 어? 매니저랑 지금 식대 이거. 난 이해할 수없 어, 이거 안돼 이거 스네 이런 거안됩니다 어? 아, 바로 데이트 어, 신청 진짜. 어, 식대 이거. 어, 아, 개웃긴다. 아, 나 아. 기... <웃음> <웃음> 어? <웃음> 우 크리스마스 때 아웃백 가자 <놀람> 아유 그만 좋아 12개월, 13, 오, 11개월 오. 뒤까지 여친 없으면 사귀는거다 니다 방송이 11개월 뒤까지 여친 없으면 사귀는거다 어, 아. <놀람> <놀람> 내일 바로 막 여친 만들어 아니? 죄송한데 있습니다 아이고 까비 음, 아까 쿠아 쿠라시다 선배님 쿠라시다 시몬님 쿠다나 그냥 바로 게임 역주행 할 예정 연락소거 했는데 강소연이 너 그거 여친이랑 갈라했지 바로 앞서 역주행 <웃음> 아이템즈는 운빨이 크네 그러니까 요아 운빨이 너무 크다 우리가 운이 없다 현재 실력은 나그러니 진짜 운빨이다 있네 어, 그렇지 상위권에 있으면 억지로 진짜 억를 당하네요. 지금 벗님팀 빼고 다 1승씩인가요? 맞습니다. 아 이번엔 이번 할 예정 이번엔 할 예정 준견제 준견제 아실드와씨 뭐. 아니 봐봐 실드가 나온 게 운빨이잖아 쉴드가 좋은 거야 현재? 하게 <웃음> 아, 아, <이게>. 잠깐만요 <웃음> 뭐라고요? 뭐라고요? 에이. 자 이게 부스터야 실드가한 아, 이상 좋은 건 아닌데 어, 본인이 자, 본인이 에이스니까 쉴드를 들고 있네요. 어, 꼬마기 전사한테 맞았고. 아나 죽여 달라고. 어 선물. 나이스 나이스. 아 형님 포지션 너무 안정적이에요. 나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 음... 어, 어 잠깐만. 아닌데. 걸어 가고 가. 올라갈까? 간바리차1등이었나 우리 캐빈 님. 어. 인사해야. 어. 어, 아 끝났다. 날아갑니다. 어. 형님 지나치는데.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번개가 진짜 사기템이라고. 아이 아이 아 잠깐만 어, 어 나이스 이거다 가자 으어 소연님 달리세요 미안해 못 달려 야 번개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아 번개 왜 이렇게 근데,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아, 번개 번개 갈게요 소연님 소연저저 물풍선 쏠게요 소연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어 아무도 안 걸렸어요. 아, 어. <웃음> 대박몇개 쏘는 거야, 나한테! 안 돼! 오오템 없어! 누 제발! 안 돼! 안안 돼!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아, 안,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0안 돼! 안 돼! 그래 이게 웅까지지 아, 근데 팀밸런스 지금 황벨인가 보다 아 그니까 미쳤네 아니에요. 미쳤네 1111이네 지금 원래 이런 공원이 또 돌다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하거든요 아 그럼? 야. 어,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손 한번 흔들고 근데 고네아와야 이거를 오 뭐야 뭐야 박지기 <웃음> 누군가가 이런, 나에게 추진력을 줘 오히려 좋아 여기가 좋아 뭐 아이템을 먹을 수가 없네 중간 바쁘지? <웃음> 안돼! <웃음> 여기가 포지션이 딱 좋다 맞아. 중간에 관망하자 에이. 두 바퀴까지는 현재야 두 바퀴까지는 관망 그니까요 러이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없네요 어. 어, 범위 아! 벽 범위? 필요가 하나도 없어 벽에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아아 벽아몇 개가 바지 날라와 바지. 아이템이 우아씨 그림 좋아. 시드밖에 안 뜨는데. 잠깐만. 끔해야 <웃음>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불꽃이 쓰려도 이라. 아! 아 뭐야? 아, 물 폭. 야, 야물 폭. 여기서 두번 뭐야? 아, 2등이었는데. 나 달린다. 네, 달리세요. 치가 됐 앞방향 키를 누르면 달릴 수 있어요. 먹었. 어, 아이고. 아 이게 왜 걸려? 이게 왜 걸려? 나이스 형님 너무 치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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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웃음> 뒤에서 개토 못해주신 그리고 우리 인첸트 식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에요 아씨 낮인데 아씨도 안됐어 그러네 <웃음> 아. 네는소연님이랑중구님 이제... 보내드리고 다음에 어? 또 모여서 잠깐만. 재밌는 거또 하죠 게임 아, 네. 그러죠 아, 재밌었네 왜, 우리 아 너무 예쁘네 재니다아이는 거야 잠깐 잠깐 는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잠깐 잠깐 잠깐 잠깐